고주섬에 도착을 했어요 아, 미역기다가 유선을 펴니까 약간 옛날 갱성 같아 약간 싸이월드에 업데이트해야 거. 음, 딱 보이는 거는? 뭐가 보일까요? 짜잔 와 올드프리즘 가고 싶었는데 Monday and Wednesday 클로즈 오늘 Wednesday 거든요 나도 이제 엄마랑 이렇게 스쿠터 여행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스쿠터를 못타 못하. 나도 못하지 나도 못 타요 엄마 미안해 이 사람 뭐지? 꼴빼미? <웃음> <웃음> 헤드리포터? <웃음> 제가 길을 잘못 온거 같아 제 생각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서 사람들이 모여거든요 저쪽에서 뷰를 볼수 있는 거 같아 개고생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저거 내엉덩이좀 올라갔겠지? 버스 시간 받으는 어떡하지? 안봐안봐 더러워 더러워 봤어 세, 세상에서 불로젤 많이 본 사람 나야 가야겠어 저기 어, 나 가볼까? 고주섬에 도착을 했어요 1일 데이패스라고 해가지고 18유로나 되는데 비싸가지고 약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배 차가 너무 간격이 너무 넓고 그리고 뭐 오디오도 들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택하게 됐습니다 저기 보면은 앞에 택시들이 있어요 4명까지 해가지고 65유로예요 택시 아저씨가 택시를 이용하라고 택시 투어를 저는 혼자라서 선택권이 없어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화장품 파는 아줌마가 너뭐 혹시 알아본 곳 있냐 가고 싶은 곳 있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없다고 하니까 동그라미 친 곳을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의 설명도 있어요 여기서 딱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 듣고 싶어서 이렇게 끝났는데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무선 이어폰 막 뛰다가 유선을끼니까 약간 옛날 갱성 같은. 일단 싸이월드에 업데이트 해야 될거같아데더 가이로. 음, 음. 더 가이로. 더 가이로. 수비니어 스토어를 찾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은 이거 다이빙 약간 고조 느낌이랑 잘 어울려요 와 이거 초대인가봐요 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오자마자 이렇게 표사라는 이 안내판이 있는데 박물관 갈 사람만 사는 거래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 입구로 저는 들어갔어요 딱 보이는 거는? 뭐가 보일까요? 짜잔 리프트샵 <놀람> 기프트 <웃음> 상 올라가서 전경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봐야겠어 고조섬은 다 이렇게 상아색 건물로 돼 있어요 임디나도 그랬고 그래서 옛날 그 중세시대 느낌이 진짜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상아색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풀밭 사람이 없고 한적합니다와 올드프리즘 가고 싶었는데 원데이 앤드 웬스데이 클로즈 오늘 웬스데이거든요 나 이런 성당보다 이런 성당보다 이런 게 좋단 말이야 닫혀있어 할수 없지 내가 준비성이 없었지 뭐 귀여운 거 발견했어요 38유로 고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아주르 윈도우랑 블루우를 보기 위해서 내렸어요 제가 내린 곳은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기억이 안나 잠깐만요 저는 지금 6번 드회자에 내렸어요 예전에 여기에 돌로 된 절벽이 가운데가 이제 뻥 뚫려 있어서 그게 마치 윈도우처럼 보여가지고 그게 가장 유명했어요 근데 2017년 강풍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공용 화장실이 지금 공사 중이어서 갈 수가 없어 가지고 뭐 임시화장실 있는데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여기 아주레 윈도우 레스토랑 갔어요 저쪽으로 가면은 그 아주레 윈도우 볼수 있는 산책장에 남아요 땡큐 그리고 이 아주머니랑 딸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스쿠터 여행 왔나봐요 나도 이제 엄마랑 이렇게 스쿠터 여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스쿠터를 못타 나도 못 타지 나도 못 타요 엄마 미안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블루홀 뷰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뷰를 보고 내려온 다음에 밑에서 저쪽 가가지고 블루홀 밑에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지? 올빼미 <웃음> 해리포터? 가는 길이 집안이 고르지가 않아가지고 힘드네요. 이렇게만 봐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아. 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 그러고 투어시간 버스가 지금 10분도 안 남았는데 우와 저게 아무튼 10분도 안 남았는데 그건 못할 것 같고 다음을 기약해야 될것 같아 제가 길을 잘못 온것 같아 제 생각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저쪽에서 뷰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개고생하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내가 간 곳은 저기 위로 갔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 마세요 그냥 운동했다가 치려고요 저거 내 엉덩이는 좀 올라갔겠지 다음 과 같습니다 가는 길이 진짜 매우 험난하니까 조심들 하세요 버스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하지 이게 말로만 듣던 그글로우인 가봐요 위에서 봐야 되는데 저기 바위에서 위 보면은 인터넷에서나 보던 그 뷰가 보일 것 같아요 본 걸로 치고 가야 합니다 물 색깔이 이딱 진짜 깊은 색깔이에요 여기서 다이빙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아무튼 갑니다 돌 틈에 성게가 살아요 너무 귀엽다 이거 성게 집인가봐 이렇게 세개 안녕 성게 여러분 저기 사람들 모여 있는 곳 있죠? 저쪽에서 봐야 블러홀리 보이는 것 같아 안봐안봐 안 봐. 더러워 더러워 봤어 세상에, 세상에서 불로를 제일 많이 본 사람, 나야. 가야겠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스시간스시간잘못 알아서 스스시 5분 뒤차게... 어, 다 가봐야겠어. 찾았다니다 병이 실제잘나왔다는그 증거. 여기 보다허스다